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쌍두귀는 몸은 하나인데 얼굴이 두 개였던 귀신이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반대로 몸이 반쪽밖에 없는 사람 이야기도 있습니다. 음 사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귀신도 아니고 도깨비도 아니고 그냥 인간이긴 한데요. 인간 이상의 힘과 재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은근슬쩍 끼워넣어도 봐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반쪽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반쪽 이야기는 우리나라 전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입니다. 이 반쪽 이야기는 여러 가지 각편이 있고 그 각각의 이야기도 조금씩 다른데요. 오늘은 이 중에 가장 전형적인 반쪽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옛날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결혼한 지꽤 오래되었는데도 아이를 갖지 못했죠. 당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게 그랬듯이 이들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정성을 다해 빌곤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부인은 반쪽짜리 아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빌 정도였대요. 소원을 빌 때는 항상 철저하게 빌어야 하는 법인데 말이죠. 아무튼 여느 때처럼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빌었던 부인은 그날 밤 자다가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하얀 영감이 나타나서는 자기에게 곶감 3개를 주는 꿈이었는데요 꿈속에서 부인은 곶감 3개 중 2개를 먹고 남은 하나는 옆에 있던 남편과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이게 태몽이었는지 부인은 이 꿈을 꾼 뒤에 임신해 건강한 새쌍둥이를 낳았는데요 첫째와 둘째는 평범한 남자아이들이었는데 막내는 조금 달랐습니다 막내는 누군가가 몸을 반으로 나눈 것처럼 반쪽인 채로 태어났거든요 이런 아이를 보고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할 것도 없이 아이를 반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반쪽이는 몸이 반쪽인 것 말고는 아주 건강했고 자라면서 힘도 점점 세졌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평범한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죠. 예나 지금이나 자신과 다르게 생긴 사람을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있는 법입니다. 근데 그게 반쪽이에게는 자기 형들이었어요. 반쪽이가 무슨 짓을 하든 형들은 반쪽이를 싫어했고 어느 날사형제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갔을 때큰 나무에 칡덩굴로 반쪽이를 묶어두고는 자기들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들은 당연히 반쪽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고 반쪽이를 찾는 어머니에게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며 시치미를 뗐는데 갑자기 엄청 큰굉음과 함께 집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이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나무와 그 옆에 반쪽이가 있었죠. 반쪽이는 우리 마당에 나무가 하나 있으면 어머니가 좋아할 것 같아서 나무를 뽑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묶였던 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그걸 들고 집까지 온 거였죠. 만약에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저는 반쪽이의 힘이 무서워서라도 잘 대해줬을 것 같거든요. 근데 형들은 반쪽이를 없애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학습 능력 없는 이 형제가 다시 한번 반쪽이를 산에 묶어두었거든요. 이번에는 나무가 아니고 바위로 약간의 변화를 주긴 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이번에도 반쪽이는 집에 바위가 있으면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다며 자기가 묶였던 바위를 통째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두 형들은 크게 반성했고 반쪽이를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해 행복하게 살았다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형제들끼리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형들은 반쪽이를 칡덩굴로 감아서는 호랑이 굴에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맨손으로 나무를 뽑고 바위를 드는 사람한테 호랑이가 뭐 위협이나 되겠어요? 반쪽이는 힘을 줘서 칡덩굴을 단숨에 끊어버렸고 몰려든 호랑이들도 모두 물리쳤습니다. 그러고는 가죽을 벗겨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죠. 집에 가는 길에 반쪽이는 우연히 부자 양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옛날에도 호랑이 가죽은 엄청 비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싼 가죽을 엄청 많이 들고 다니는 반쪽이는 지금으로 치면 한 개의 몇 억짜리 시계를 팔 전체에 감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였다고나 할까요? 엄청난 욕심쟁이였던이 양반은 반쪽이의 호랑이 가죽이 가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반쪽이에게 세 판의 장기를 두어서 만약 자기가 이기면 호랑이 가죽을 받고 반쪽이가 이기면 자기 집 예쁜 딸과 결혼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죠. 저때 양반들은 장기를 엄청 많이 도봤을 테니 별 볼일 없어 보이는 반쪽이와 대결하면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에게는 참안된 일이었지만 반쪽이는 조선시대 먼치킨이라서 힘만 좋은 게 아니라 머리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 판의 장기 대결에서 모두 이겨버렸죠. 호랑이 가죽은 둘째치고 졸지에 반쪽인간에게 딸을 시집보내게 생긴 양반은 당연한 얘기지만 애초에 딸을 반쪽이에게 시집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 딸을 반쪽이에게 줄수 없다고 했지만 반쪽이는 약속은 약속이니 밤에 영감님 딸을 납치하겠다는 괴도 키드 같은 말을 하고 사라지죠. 딸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진 양반은 그 길로 집에 돌아가 모든 모슴들과 가족들이 집을 지키도록 했고 딸은 깊숙한 방에 숨겨둔 채 아들과 함께 마루에서 집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 반쪽이는 양반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또그 다음 날에도 반쪽이는 나타나지 않았죠. 반쪽이가 선전포고를 한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지만 반쪽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니 온 집안 식구들의 몸 상태는 좀비나 다름없어졌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잔뜩 긴장한 채로 일주일을 버텼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결국 7일째 되는 날밤 집안 사람들은 모두 고라 떨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반쪽이는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한밤중에 모두가 잠든 집에 들어와서는 집 대문을 지키던 머슴의 상투를 문지방에 묶어두었고 마당에서 잠든 머슴은 담장에 걸쳐 두었고 머슴 둘의 상투는 메어두었습니다. 안채에 있는 머슴은 가마솥을 떼어다가 그 안에 가둬두었고요. 마루에 있던 양반의 수염에는 유황을 발라주고 옆에 있던 아들의 양손에는 방망이를 매어주었습니다 건넌방에는 양반의 며느리가 자고 있었는데 반쪽이는 그의 손에 작은 붓과 채를 묶어주고 실험에 얹어두었죠. 양반 아내의 허리에는 엄청난 크기의 다듬이 돌을 묶어두었고 다듬이 방망이는 손에 묶고 그 앞에는 다듬이 돌 대신 롯데야를 두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니 이제는 아이들 밖에 남지 않아서 반쪽이는 깊숙이 있는 방에서 딸을 찾아 들쳐 보는 반쪽자리 신랑이 색시 데리고 간다 라고 소리를 질러 온 집안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당연히 모든 식구들이 이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는데 어떤 광경이었을지는 안봐도 아시겠죠? 양반의 아내는 놀라서 평소 다듬이질을 하던 그대로 손에 묶여있던 방망이를 휘둘렀는데 그 앞에는 다듬이돌 대신 롯데아가 있으니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실렁에 얹혀져 있던 며느리는 놀라서 장구 소리를 내고 가마솥 아래에서 자던 머슴은 시끄러운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당연히 천지가 개벽했다며 난리가 났고요. 양반은 너무 깜깜해서 등잔에 불을 붙이려다 그만 수염에 불을 붙여버렸고 그 아들은 불을 끈답시고 손에 있던 방망이 두 개로 아버지 대머리를 마구 두들겼습니다. 아! 혹시 대머리는 머리가 없는데 상투를 어떻게 뜨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아예 머리가 없는 게 아니고 정수리만 빈 대머리라면 오히려 상투 크기가 적당하게 줄어서 뜨기가 편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웃음> 어쨌든 상투가 연결된 머슴들은 서로 머리채가 잡힌 줄 알고 싸우고 밤에 올려진 머슴은 허둥대고 대본에 묶여있던 머슴은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딸을 납치해 양반집을 나온 반쪽이는 딸을 심부로 맞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하는데 신아빠가 자기를 내기로 걸고 난내없이 납치당한 딸이 불쌍한 거 저뿐인가요? 반쪽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야기가 재밌긴 했는데 너무 길어서 여러분들이 지루하시진 않았을지 걱정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반쪽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파고들어 볼 테니까요. 다음 주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즐겁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